안녕하세요 트레이너 남녀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하나 설명드릴게 있어가지고 카메라 켰습니다 팔 벌려 뛰기 하시죠 팔 벌려 뛰기 근데 이게 너무 간단하니까 그냥 홈트레이닝 보고 뭐 TV 보고 그냥 편안하게 따라 하시는데 안되는 동작 알려드리고 조금 효율적으로 더 운동량 많게 하는 법 진짜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은팔 벌려 뛰기 할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하나 둘셋 이게 뭐냐면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되는거 하나 둘 무릎 안쪽 닫혀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쿼트던 이 팔벌려 뛰기던 무릎의 위치를 발가락 위치 엄지발가락 위치에 맞춰주시면 돼요. 만약에 다리를 벌리잖아요.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약간 와이드 스쿼트를 그냥 하프, 하프보다 4분의 1 스쿼트? 이렇게 살짝만 앉아주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의할 점은 이렇게만 안되게 팔벌려 뛰기 이렇게 안되는 거 거울 한번 보시면은 자기가 알수 있고 이렇게 자기가 봐도 알수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 이렇게 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골반이 유연해서 그런지 이게 되게 많이 안쪽으로 들어오거든요 이건 정말 안 좋은 자세예요 진짜 최고로 안 해야 될 자세 팔 벌려 뜨기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법 알려드리면은 다리를 벌리고 앉으면 다리에 힘이 살짝 들어가고요 무릎의 위치는 엄지발가락 위치로 위치하게 그대로 뛰어서 모아주면 되는데 모아줄 때도 효율적이 하는 거는 안쪽 있죠 안쪽 꽉 조여주는 거야 그래야 안쪽에 근육 키다 정렬되고 힘도 잘 들어가고 그래서 벌려뛰기 벌려뛰기 팔은 벌려뛰기 하나 둘셋 하는데 팔은 올려도 되고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올렸을 때도 효율적인 거 올리면 더 운동량이 당연히 많아지겠죠 근데 팔의 위치를 이렇게 됐으면 은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올리면 어깨가 찝혀요 그렇기 때문에 손바닥 박수치듯이 가시면 은운동량 훨씬 많아지죠 그래서 하나 둘 하나 한 번은 옆에 한 번은 박수 다리는 어떻게 알았죠? 다리에 벌렸을 때 무릎의 위치는 발가락의 위치로 맞춰지게 살짝 앉아주는 거지 이렇게. 그럼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겠죠? 올렸을 때 어떻게 안쪽에 힘, 엉덩이의 힘, 정렬 끝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한 20개 정도 하면 힘들 거예요 20개 정도 하고 쉬어 또 20개 정도 하고 쉬어 이렇게 해서 한 10세트 정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10세트는 벌써 200개잖아요 이것만 이렇게 신간소음 있으니까 가볍게 뛰시면 은될것 같고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엄지발가락 위치로 살짝만 앉아주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할수 있는 운동 집에서 이거 지금 제가 잠깐 몇개 했거나 한 40개도 안 했는데 벌써 숨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운동을 좀 복잡하게 어떤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만 간단하게 할수 있는 동작만 하셔도 충분히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벌려 뛰기 정말 좋은 운동이니까 한번 해보시고 잘못된 자세로 무릎 다치지 마시고 건강한 몸 만드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심화 과정 심화 과정 만약에 아파트여서 층간소음 때문에 못하겠다 그럼 요런, 저희는 요런 패드가 있는데 좀 미끄러지는 패드거든요 근데 이런 패드 없으시니까 이렇게 미끄러지는 패드인데 없으시니까 그냥 걸레놔두고 가시면 돼요 걸레 저희는 지금 걸레가 없어가지고 이 패드로 한번 해볼게요 쉽죠 쉽죠 쉽죠 층간소음 나면 하나 둘 하,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셋. 정말 좋아요. 무릎에 충격도 없고 안쪽이 더 많이 자극되고요. 걸레가 있으시면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좋다. 오늘 심화 과정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